아아 마이책 원투 원투 여러분 이번 영상은 헌터 팡만큼 귀여운 레기들이 아주 많이 나오니 심장 부여잡고 보시길 바랍니다 상만아 뭐해 졸리고 지루해? 상만아 뭐해 심심해? 아이고 졸리고 맨날 심심하고 안되겠다 이거 안되겠어 이거 이대로 그냥 또 내가 상만이 상사병 걸려가지고 이러면 안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래그 방법은 하나야 그냥 상만이 동세 상순대를 데려오는 거. 내려두고 팡 여러분 헌터 팡 오늘 제가 뭐번 커트 치가 많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우리 상만이동생 상순이 너나 너,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냐 어, 어, 아, 아, 아, 아. 상만이동생 상순이라마 데려와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순이를 한번 보고 왔는데 제 눈에는 상만이만큼 귀엽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얼치 얼치 얼치 잘했다그자 가려면 지금 바로 상순이를 데리러 가야 돼내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스 오 정말 너무 그렇게 쳐다보지 마어 그래 어, 눈 내려줘 탕순이 레기 잡으러 아니 아니 아니 입양하러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기 살면 참 공기 맑고 바다도 있고 너무 좋은데 어디 나갈 때만 되면 론나머럭 아, 아, 아.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바로 열어버려 웬 주차장이냐고 할수 있는데요 기다려보세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죠 여러분 지금 계속 음습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뭐 경고문 같은 것도 붙어있고 이런 데 애완동물이 있냐고요 론나 귀여운 레기가 있습니다 열어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여기가 어딘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유명 유튜버. 가 운영하는 곤충하모디라는 파충류 매장에 왔습니다 아 <웃음> 안녕하세요 네, 니다아 정물입니다 몇번째죠 지금 너무 많이 봤죠 네번째 리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귀여운 동물이라고 했는데 파충류샵에 왔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굉장히 귀여운 자라도 있고 옆에 아주 롬 낫게 웃고 있는 거북이도 있고 안녕 삽살개같은 말티즈 삽티즈 이름이 뭐죠 부둥이요 부둥이. 부둥이요 안녕 만두야 아이고 너무 귀엽다. 얘네 여러분 얘네 너무 귀엽죠. 와, 여기 보세요, 보세요. 어, 이거 어유. 저런 모형 아닙니다. 진짜 악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살짝 미세하게 움직일 거예요. 아, 안 움직이네 모형인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내가 너무 맛있겠다 추배를 어휴 죄송해요 페닌슐라코트라고 써있는 여기 거북이 있습니다 얘들도 너무나 귀엽죠 여기도 귀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입양해 갈 동물은 얘들보다 훨씬 더 귀엽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육지거북이 있는데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와, 호스필드라고 합니다 와 진짜 너무 귀엽다 몇년 사나요? 3 40년 정도 살아요 아, 저보다 인류를 오래 보겠네요 자, 여러분 너무 귀엽죠 근데 제가 지금 입양할 생물 아닙니다 훨씬 더 귀여운 거 입양합니다 그 다음 귀여 기업... 이런거 어자 이게 이게 뭐? 와, 팩맨이죠. 팩맨 엄청 귀여워요. 와, 진짜 귀엽다. 여러분 살아 있는 겁니다, 피규어 아니에요. 야, 얘 진짜 너무 귀엽다. 여러분 너무 귀엽죠? 근데 제가 입양할 생물이 더 귀엽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와, 얘 진짜 예쁘다. 크레스티드 개코 맞나요? 얘가 지금 여기 7월 5일 날 태어난 건데. 어, 아까 태어났네요. 얘네가 점프하죠. 여러분 너무 귀엽죠? 자, 오, 점프합니다, 점프요. 자, 이렇게 자세를 낮추면은, 다시 들어가. 어, 오, 오, 오, 오, 조심해요. 낙사한다. 얘도 너무 귀여운데, 아닙니다. 얘는 엄청 크네요. 한 2년 정도 함께 한 친구예요. 아 2년이나 키웠는데, 혹시 얘가 알아보나요? 네, 알겠습니다 속상한 눈빛 잘 봤습니다 근데 진짜 귀여운 그도마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귀여워서 많이 키우는 라충류 아, 로, 야 얘는 이제 레오파드게코라고 하죠? 얘는 레오파드게코고요 얘는 응. 페텔게코라고 하고 꼬리가 너무 귀엽다 와 여러분 얘 너무 귀엽죠? 이거 보세요 화질 너무 좋죠? 핸드폰이에요 <웃음> 얘는 이제 아토맥이라는 친구랑 어, 네. 전문용어 음, 라토맥이요아토이인데요 아토미...브라... <웃음> 룰랄. 자, 여러분 너무 귀엽죠? 네. 근데 아닙니다. 들어가 있어. 자, 여러분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카멜레온입니다. 오. 오, 얘는 카멜레온. 예. 네, 어, 네. 귀엽죠. 오. 아 눈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살아 있습니다. 진짜 오요. 살아 있고, 직접 브리님이 번식하고 부화시킨 개체죠.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초파리 댑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초파리 먹으려고 대기하는 거 맞나요? 먹을 것 같아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만 기다리겠습니다. 아. 근데 네. 이거 입양하시러 오신거죠? 어? 도대체 뭐입양하시어요 어? 이거 그 분양가가 얼마인가요? 헛덕박님한테 특별히 1억에 아, 아니요 아예 아니에요 안 예쁜데요? 아 요즘 바다에 사시이 간만 보시네 요자 <웃음> <웃음> 여러분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귀엽고 아름다운 레끼입니다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입니다 3 2 1 롯나 귀엽죠? <웃음> 여러분 진짜 진심이에요 저는 너무 귀엽고 이게 거미인지 진해지 뭔지 곤충인지 아무튼 이렇게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얘는 낙타검이라고 하는 종류인데 이름은 거미인데 거미가 아니죠 거미도 아니고 정갈도 아니고 거미강의 낙타검이목이라는 거미 친구들 보통 거미 뭐진해 하면은 절지류로 좀 크게 이제 포함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자체가 브랜드네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모, 모...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자얘 성격이 굉장히 포악하다고 합니다 닥친 들로다 처먹어요 도마뱀도 잡아먹고 뭐 기뚜라미 미 이런 뭐 이렇게 어쨌든 살아있는 자기보다 좀 작다고 생각하 레기들은 그냥 전부 다 달려가서 사냥한 다음에 거미 같은 경우는 독침을 찔러서 체액을 빨아먹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저걸로 씹어먹는다고 합니다 꽝님 손가락 한번 넣어보세요 리발 여러분들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약간 육식성을 좋아합니다 막 피라냐 같은 거 있죠 어 여기 숨어있네 이렇게 여러분 피라냐 많거든요 아얘 찍을라 는데왜 숨어있냐 <웃음> 리발 소심한 래끼 저는 약간 육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육식 어 귀엽다 육식 이퀄 귀엽다 개소리입니다 이렇게들이 사막에서 살던 래키들이랑 저것처럼 이제 열을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먹이는 뭐다 처먹는다니까 그냥 받아가 서 어, 엘에끼 잡아주면 되죠 구라예요미러이나 귀뚜라미를 먹는데 브루님이 말씀하시기를 귀뚜라미가 훨씬 더 이제 먹기에는 좋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귀뚜라미도 살게요 귀뚜라미 근데 집에서 어떻게 제가 스티로폼에 귀뚜라미 했는데 다 갉아먹고 나와가지고 집이 귀뚜라미 바다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확대 안 할게요 멀리서 찍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귀드라미 이제 브루님이 거의 수천 마리의 깃드라미 오호 확대 안 할래요 저는 안 무서워하는데 여러분들이 싫어하실까봐 저 진짜 안 무서워요 하나도 진짜, 진짜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 요 진짜, 진짜. 어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도 먹어도 되나요? 네 많이 드세요 자 그리고 네. 여러분 여기는 미렴입니다 브루님이 미렴으로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얘다참 먹는 애들이죠 얘네가 안 먹었던 게 뭐가 있나요? 불가사리 같은 거 먹나요? 불가사리도 안 먹어요 분서해 보셨나요? 분서하지아니요어 아, 하지 마세요 얘네가 먹으면 제가 자주 싸할것 같아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먹이를 접어 들어갈 건데 아마 얘가 지금 새우탕도 움직이 가지고 당황스러워서 밥을 안 먹을 거예요. 지금 혹시 보니 데가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제발 먹어라. 제발 먹어라. 오오오오오오 오리오오오오러워오너오 멋있어 오, 오, 오, 오그러워 너무 멋있어 오그러워 너무 멋있어, 징그러워. <웃음> 너무 멋있어. <징그러워. 웃음> 여러분 보시면은 라가리로 왔다갔다 하면서 루정루정 씹어먹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네 얘 커지면 어느정도 커지나요? 여기서 네. 거의 두배 이상까지 두배 두 이상이요? 이상. 야 겁나 빨리 먹네요 와 너무 귀엽다 빨리 가져가야겠다 집에 가서 바로 세팅한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너무 맛있게 먹는다 나도 오늘 집에 가서 추배를 폐하가 있구만 나상나사 브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키울게요 어, 빨리 가라고요? 너나신난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쓰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여러분 방어 그리스입니다 오늘은 낙타 거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타 거미는 보통 이런 곳에 있어, 아, 이리, 리발 오, 이런 어두운 곳을 한번 뒤져보면 여기 없습니다 아니면 이런 습지가 있는 물가에 또 많이 있습니다 없네 이거는 황소개구리입니다 못생겼죠? 뭐 이런 나무 밑에도 낙타 거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아주 주변은 맛있게 생긴 그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그... 여... 태씨야이공에요그이 야야야야야 이배어그했스짜덩내기 오랑우탄이 나타났습니다 닌가 찾는가? 저한테 구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메요니비아닐 더러우리 너희들러우리 아니 여기다고이래아야 거기 있었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론나게 귀여운 상순의래기를 입양해 왔습니다 이거 보고 귀엽다고 하시면 아주 저는럼신병자 취급하실 수도 있는데 아 맞아요 아이고 상순나 오느라 고생해서 드라이브하니가 좋지 여러분 극혐이죠 아 아니 아니 귀엽죠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사육장을 세팅해볼게요 세제품 어 비디오 다 찢어버려 요거 빼서 날려버려 자그럼 여기다가 자 이거는 진짜 사막에 있는 사막 모래 사막이 영어로 뭐죠? 데절트 데절트 샌드 자, 여기다가 조금 두껍게 뿌려줍니다 조사 그리고 평탄하자고 평평평평평평 여러분 이거를 생각보다 조금 두껍게 깔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아래로 버러우를 하거든요 아차 여러분 버러우가 뭐냐면 스타그래프다 하시다 보면 럴커키술 중에 버러우라고 있습니다 그버러우를 들으면 땅에 이렇게 숨어버려요. 죄송해요. 얼굴 괴로카 됐죠. 날 낙타감에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버러우습성이 있기 때문에 낙타감이 몸이 덮일 수 있게끔 정도의 높이로 밑에 바닥재를 깔아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스타그래프트쇼미덕 머니치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나타가미가 숨을 수 있게끔 은신처입니다개 하나 둡니다 그럼 이나타가미가 저기 안에 굴다리 요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롬나 오붓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자그 다음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필수템 물이 필요합니다 생수 워터 우터 자 물그릇은 구석에다 박아둘게요 물그릇 롬나 꼈다 나도 이 물그릇으로 마셔보고 싶네 리발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가 대망의쭈쭈낙타가벨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녀석의 공격성이 롯나게 심합니다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독은 없어서 생명의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찔린 사람들의 호기를 들어보면 그 고통 그냥 독에 물린 게 낫다고 해요 리발 오오 오 무서운데? 야 나, 나가 나가 나나 나가 잠시만 잠시만 너 그냥 이렇게 살래? 큰집 작은집 해가지고 개소리야? 자그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돋보기로 옮길게요 어 이거 내 돋보기 아, 올라와 올라와 상수 나쁘지야 그렇지 여기로 가자 이야. <웃음> 어? 바로 들어가니? 한번 보셔죠 내려놓자마자 바로 그냥 어두운 곳으로 쓱 들어가버립니다 이렇게들이 그래서 이런게들이 아마 야행에서 할거예요 어두운 곳을 본능적으로 찾게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으로 쏙들어가버린거예요아 한탄만 롬나 해박하네 죄송해요 야 근데 그 촬영하고 있잖아 나, 나와, 나와, 나와봐 어두운 곳 바로 안가기로 계약했잖아 나, 나, 나. 나와봐! 리발레까 여러분, 지금 새 집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어, 리발, 여기 어디야? 여러분, 지금 나타가메이 세계 최초로 물 마시는 장면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 보네. 보시다 보면 귀엽죠? 다시 집차 들어간 보세요. 강아지 상순아! 상순아! 아! 아니 너 말고 상수 상순... 어.. 아는구나 천재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상수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전구입니다 전구 어, 전구 색깔 론나 리발적이죠 자 그래서 이 전구를 너 나와랠기야 너 들어가 자 이렇게 갈아 껴놓고 톱노프 자자자그렇게 빨간불로 나옵니다 잠깐만 치워버리자 그리고 마무리로 나가리 봉쇠 자 요거를 들어줍니다 바로 온습두계입니다 아주 존나.. 아야 아니, 아니, 아니 존나.. 죄송해요 론나 예뻐요 온습두계라 아주 심플한데 분위기 있게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쁘죠? 진짜 예쁘죠? 롱나 예쁘죠?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굴 파고 있습니다. 모래 이제 들고 나오고요. 오 모래를 나갈로 들고 나오고 있어요. 와 이거 개 신기하네 이 새끼. 진짜 지능이 있니 너? 아이큐사인줄 알았는데. 여러분 근데 솔직히 보면 볼수록 귀엽긴 하죠. 제 얼굴 계속 보면 괜찮은 것처럼. 안 괜찮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저 녀석을 먹이를 줘보고 싶은데 아마 지금 먹이를 주면은 괜히 스트레스만 받을 거예요. 자 왜냐면은 지금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모레 먹이 주는 영상까지 뒤에 엔딩으로 붙여가지고 영상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순위에 대해 조금은 아시는 점이 뭐냐면요. 수명이 고작 1년이라고 합니다. 너무 잘발리발... 여러분 종종 뭐 먹이 먹는 거나 조금 이런 것들 찍어서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터 마교 아참 여러분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사냥 장면 보고 가세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 오, 오. 바로 지금 떨어뜨리자마자 경계하다가 사냥해가지고 지금 로저 로저 로나게잘 씹어 먹고 있어요 음 아우 그게 아니라 어로나 맛이네요 어 로, 로, 로나 맛이네. 음, 어우, 어우 이거 국밥이 아주 그냥 그냥 기국밥이 음 어, 로나 음